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모델하우스 방문을 해보면 약간의 프로모션을 적용을 시키는 것도 있고 아직 전혀 프로모션 적용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프로모션을 적용시키고 나름대로 일부 금액을 또 할인해주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대치만큼 그 금액은 많지 않지만 분양되는 아파트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실시적으로 몸소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또 다른 프로모션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한번 방문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예전에 네.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었 아, 예, 예, 예, 예.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그때는 뭐 사실 뭐 네. 회사 보유분 얼마 남지 않았다 데스크에 네. 있는 분이 이제 안내를 좀잘 해주시고 저도 실례를 네. 한번 다 보고 뭐 설명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아무래도 요 네. 여... 대표님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음. 지금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예, 예. 예전하고 틀립니다. 예, 예. 뭐가 틀립니까? 하기는. 예. 그럼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죠. 걔가 예. 이제 제가 왔는 건데, 뭐가 틀리는지 한 번, 아, 뭐, 예, 제가 하는 것보다. 예,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아,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이제 일반 분양인 물건인 만큼, 계약금이 예. 원칙적으로 10%가, 예, 지급이 돼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어 계약금 부분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조건변경이 조금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변경에 대한 금액은 어 기존 10%에서 3천만원 정액제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10%라면 뭐 이제 5억 3천인 무거는 5,300만원. 예, 그리고 뭐 5억 5천인 무거는 5,500만원 5천 정도 내셨어야 음, 되지만총가 네, 그렇습니다. 총 분양가의 네. 10%였는데, 네. 지금 네. 바뀌었는 게 일괄정약제로 해서 3천만원. 예, 맞습니다. 아, 3천만원만 예.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총 중도금, 중도금이 사실 이제 60% 중에서는 10%가 잔합인 부분도 있었지만, 음... 예, 잔합인 부분도 저희가 잔금을 전액 다 유예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0% 잔압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잔금으로 갔기 음. 때문에 전액 유예로 되시는 거고 기존에 저희 우리 두류중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메리트가 중도금 무이자는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은 기존에 이제 계약금 10%가 아닌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잔금 유예로 여기 내식 부분이 없으신 거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 예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입주할 때까지 저희는 3천만 원만 예 들어간다는 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음. 지금 그러고 그러면 예. 이게 뭐 네. 프로모션 개념이네 사실 따져보면 네, 프로모션 개념이막 자녀 세대에 있어가지고 네. 예 프로모션으로 드린다. 그렇게 음. 봐주시면 되요 세대는 되죠. 얼마나 되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80% 정도 분양이 돼있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어, 40세대 조금 안 남았다. 음... 예, 그러면 하나. 지금 타입은 뭐 어느 정도 타입이냐? 지금 이제 뭐. 84A랑 네, 네. 84B 타입으로 자녀세대가 존재하나 네, 네. 이번 봐줘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음. 이제 하나 더 우리 소임한테 말씀드리면 네, 네. 저희가 이제 84A 타입, B 타입 자녀세대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네. 어, 또 특별 프로모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독일제로 들어가는 네. 백가치 시스템 창호를 네, 네. 저희가 이제 무상 시공도 자녀세대분에 한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에게만 드렸던 부분이지만 음. 어, 우리 즉 특별 프로모션 한가지 더 이제 백화창호가 들어간다 아 그거는 원래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때는 예. 주는게 아니었고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한테도 예, 개념입니까? 이게 그러면... 예, 무상 지급 개념 입니까 이게 그러상 지금 지 이제 지금부터 예. 선착순 하시는 분들은 예. 우리 이제 조건 변경도 받아 가시면 되시고 백화창호. 예 무상... 백화창호가 뭐 저도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예. 저희가 이제 창호 중에서도 좀 많이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독일제기 이 때문에 기존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예. 훨씬 더 이제 통풍, 환기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잘된 결로부분이라든지 훨씬 더 나은 차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데 네. 뭐 들었을 때아 이런거구나 원래 샷시는뭐 네. 기본적으로 뭐 이런 이중샷인데 음. 백화창호는 뭐가 좀 틀리다 이런걸 뭐 자료 같은게 뭐있습니다 뭐 자료를 제가 오늘 자료도 한번 보셔야 될것네 우리 백화창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삼중 로이 유리가 들어가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어 방음이라든지방 어 우리 백화창호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삼중로이 위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미세먼지 걱정이라든지, 어, 단열, 방음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국내 창호보다는 가격대 자체도, 어, 두배 정도 더 비싼, 3천만 원대, 어, 음. 백화창호를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시공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산착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예. 뭐, 원래 창호가 한 천만 원 잡으면 이게 뭐, 삼천만 원이면, 이천만 원 정도 뭐 이익을 본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기존 아, 창호 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훨씬 더 이제 두배 이상, 예, 음... 비슷한 창호로 음... 시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다른 혜택은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이번 이제 저희, 바로 계약하시는 분들 한에서는 예. 저희가 이제 한금 열쇠 같은 예. 경우에도, 제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 이제 몇, 저희가 몇, 이제 한돈 몇돈몇 정도 되는 걸로 하고 <웃음> 있는데 이거는 예, 이제 또 이제 한정적 프로모션이다 보니까 음. 몇 세대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좀 참고해 주시고 어, 더 필요한, 더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도 예. 저도 이막 다리 보니까 뭐 사실 음. 프로모션 적용하는 것들이 얘기적이 조금 생기나요 네네. 재밌게... 음. 구역 부분에도 뭐찬가지고 프로모션 한다고 해서 네네. 일부 할인 얘기 음. 뭐한 500가 700 지원해 준다 하는 얘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곳에서도 보면 우리가 뉴스를 봐도 뭐보 뭐 샤넬가 음. 방춘다뭐 <웃음> 찾은다 뭐 이런 <웃음> 맞아요. 당연한 맞아요. 맞아요. 얘기 나오던데 일단은 여기서는 음. 이제 일괄적인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아까 뭐 <웃음> 이제 부담이 좀 적게끔 하기 위해서 신입주자 위주로 네, 그렇죠. 10%를 안 받고 일괄 3천만을 3천만 원을 받는 거그 네. 다음에 미쳤지? 1회 차분을 이제 잔금일로 네, 미뤄주는 네. 거 그리고 원래 또 무이자였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행을 네, 하는 무이자 거. 혜택. 네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네. 무이자 혜택이 거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만 유일하게 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라서 이자가 나온다면 무자 예, 있습니다. 잘 없습니다, 써서 이 그래도 아, 네, 대부분 저희 달구가 대로면 네. 이런 단지에서 무이자는 찾기가 힘들죠뭐 뭐 이번에 두려 서희가 나왔지만 네네. 걔들은 분양가 자체가 6억6 억대 이상이라면 예, 저희는 이제 5 억대인데. 예무이자로 가져가시는 부분이고, 이 이자가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뭐, 못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뭐, 부분이. 금리가 높게는 예, 높죠, 예. 예. 음. 그런 부분이 세이브가 될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어, 우리 좋은 혜택, 그리고 이제 백화 창호까지 예. 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여기는 84A 타입이고, 32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다 신발장 마련 되어 있고 이쪽에 잔여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확장? 확장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창이 보통 일반적인 이중창이 아니고 잔여방부터 저희 거실창까지 백화창으로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중창이라고 생각하시는 창만 거예요? 지금 무상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고 네. 이거는 있는 거고 이거 나머지는 네. 지금 확장된 거예요. 그렇죠 확장된 네네.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녀방이고요. 이것도 확장된 거고요. 네 지금 안방 빼고는 다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보통 32평 아파트 거실 폭이 4.5m인데 저희는 4.7m까지 광폭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저희 백화 독일산 백화 창으로 들어갑니다. 음. 음. 보통 이쪽에 발코니 공간이랑 이렇게 혀져 있잖아요. 도잘 네. 네.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빨래 건조하시기에도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시게 음. 되어 있고. 지금 옵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옵션은 어떤 게 옵션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랑 장식장, 이게 예. 이제 세트 로 옵션이고, 예. 요 비스포크 냉장고에 맞춰서 장을 짜는 게 옵션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옵션을 풀 옵션 다 하셔도 천만 원밖에 안 해요. 천만 원대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옵션이야, 옵션이 원래 다 되있는 거아닐까 요즘에는 옵션이 그래? 많아요. 요즘에는 어디 가래 3차차 이상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공간은 기본이고 이렇게 도어랑 선반 짜는 게 옵션. 음 A 타입은 이제 방향도 그렇지만 수납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있고 마통풍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여기 다용도실인데 여기도 선반 짜서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아, 순반을 네, 개별적으로 따셔도 여유롭게 공간 나오거든요. 여기는 대피 공간이고요. 음. 여기에에어컨실이 음. 있어요. 리로 가전들은 개개별로 다 선택 가능하시고 안 하시면 일반 수납장으로 마감될 거고요. 음. 이것도 다 옵션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건 어디 가든 다 옵션이에요 안쪽에 안방 안방이고 드레스룸도 저희가 타사 대비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드레스룸에 창문도 있어서 곰팡이나 습기 문제도 없으시고요 안쪽까지 들어가 주시면 굉장히 넓거든요 아좀 나와? <웃음> 아, 아. <웃음> 이불장을 많이 찾으시는 데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불장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게, 여기 옵션이긴 하지만 이런 공간 자체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A 타입은 지금 포베이편상형 구조잖아요. 그래 네. 익숙한 구조고 방향이 좋아요. 정남향이다 보시면 되고요. 발코니 공간도 타사 대비 넓게 났습니다. 빨래 건조대까지 다 기본이구요. 정도 되죠? 저희 고층에도 예. 10층 이상 이제 고층인데 예. 옵션이랑 뭐 발코니 확장비 다 해서 한 5억 18천 정도? 옵션. 옵션을 빼면요? 빼면 안옵션 그래, 비용만 따지면 옵션 비용이 한 천만 원 정도 되어지려고 요니 음. 옵션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 아, 풀 옵션 하시면 4 0만원 정도. 아, 풀 옵션이 약 응. 1,400만 원 정도. 네. 음, 제가. 예, 지금 방금 받는 게 A 타입이고 네, 84A이고 이고 요거는 다 마감됐어요. 아, 이건 다3평 38평은 다 마감됐습니다. 음, 지금 84만 남는 았거예요 84 응. 똑같은 상품인데 구조가 다른니 여기 이면 개방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실하고 안방 전면창 기준으로 남서향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월드 타워가 보이기 때문에 조망이 훌륭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한쪽이 신발장이고 이쪽에 또 현관창고가 있어요. 이게 A 타입이라는 조금 차이죠? 음, 네. 아까는 신발장만 있었고요. 네, 보여. 양쪽으로 다 신발장이었고 여기는 자녀방이랑 거실 안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요. 두 음. 개. 여기에... 좌측으로는 공용욕실, 바닥 난방이나 미끄럼 방지 타일은 다깔입니다 안쪽에도 장야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장은 다 되었다는 보시면 되고, 음... 창문까지가 끝이고요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화창으로 다 기본으로 제생해드리고 있어요. 음... 이것도 옵션으로 다 네, 들어가는거죠? 수납장으로 옵션이긴 하지만 이런 공간 자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대형으로 중간 복도 수납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장식장으로 주방에 들어가 있는 구조고 보통 어, 타워형 구조는 한쪽에만 창이 있는데 저희는 양쪽으로 창이 다 있어요 어, 훨씬 더 개방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A타입은 거실 폭이 4.7m 였는데 예. B타입은 5 1 m 예요 그러니까 B타입이 훨씬 낫죠 근데 또 취향이 달라요 일장일단은 있겠는데 음. 어, 젊으신 분들이 B타입을 선호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조망 이런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점치가 않은데, B타입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웃음> 안방 이 안쪽에 발코니 공간이고요. 안방은 조금 작나요? 뭐 크기 타입은 큰차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드레스로묘런거는 애기탈이 훨씬 날더라구요. 레스룸이얘가 훨씬 낫죠? 그렇네요 이것도 남향입니까? 여기는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네, 남서향이고 주방이랑 자녀방은 라인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네. 네. 음. 메인 창은 남서향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세대수가 그런데 생각해로그래 많지 않네요. 음, 적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네. 뭐, 이제 지금 A타입은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네. 불 켜진 곳이 정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비 음. 판상용 구조고요. B타입은 네. 음. 지금 불, 불 들어오는 곳인데 거실하고 안방 기준으로 남서향이고 음. 지금 이쪽, 이쪽으로 보시면 이 월드 타워가 보이거든요. 망이 좋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단지에서 북측이 달고벌대로고요 방곡역, 내당역 그 사이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방곡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단지가 살짝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이걸 들어 올려서 양쪽으로 다 상가를 만들어드렸어요 단지 남측이랑 북측으로. 상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는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로가 무슨 도로죠? 그러면 현재 지금은 이면 도로인가요? 네, 돌목길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시우메다 도로도 있길래. 자, 응. 상당히 들어갈 거거든요 이쪽으로 아. 상가가 들어올네 응. 저쪽 갈로랑 갈보도를... 뒤쪽이랑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이 두출입 구쪽이거든요 이월드가 이월드가 이월드가 저쪽에 있으니까. 네. 이쪽이 방곡에나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이월드가 저쪽에. 위치가 이쪽에 음. 음. 이월드가 있으니까 방공이랑 내당역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음. 이쪽이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주출입구 쪽이고 단지 동측이 부출입구 쪽 메인 도로 15m다. 그러면 우측으로 지금 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동쪽으로 상가, 나오고. 상가가 일, 일... 단지 남쪽이랑 그렇게 네, 네. 양쪽으로 아간다고 보시면 돼. 차라 이쪽이 나는 게더안 낫나? 예, 네. 맞지 않해. 옆쪽. 으한번가 줄겠네. 아파 주민. 네, 지금 84A 타입 기준으로. 2층, 3층, 4층, 5층부터 9층까지, 10층부터 제일 최상층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최상층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분양가는 5억 5천 9백이에요. 응, 9백인데 요즘 발코니 확장비가 3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사 대비 저희는 확장비가 980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잡고 아까 어, 1천 사백그거그럼 옵션이요. 그건 옵션. 옵션은 지금 가구 옵션은 요 금액이거든요. 1,400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확장비용이 980만원 네. 그 다음에 가구옵션, 풀옵션이 네. 1,400정도 1400 정도. 네. 그리고 뭐 가전을 잘 안하시긴 하는데 이거 다 하셔도 330만원 이거든요 음.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적혀있긴 한데 이거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